도감 들어가시면 에픽어든 애들 다이아 100개씩 줘요 어어 도감 활성화 오 꿀정보 감사합니다 우리 나름님 <웃음> 후케가오 너의 역할은 다이아 100개가 배치다 신화? 신화는 뭐야? 얘는 신화 등급이야? 오 좋아요 바이아 쭉쭉 먹어줍시다 이런 또 개꿀팁이 있었네 이게 뭐가 메뉴가 하도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눌러보지 않으면 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거든 야 이거 바이한 뭐 2천개 먹겠는데 이거? 통개까지는 아쉽지만, 아니, 아니겠다한 1000개, 1000개 좀 넘게 먹었나? 댓글을... 음. 어, 어, 뭐야? 이것도 먹을 수 있네. 아, 이거... 이걸 여기다 챙겨놨네.